태극기를 부탁해 이벤트는 광복절을 기념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8월 20일까지 할수 있어요. 퀘스트의 시작은 오스테라, 마리아노플, 빛나는 해안, 으르렁거리는 섬에 있는 만세루루에게 수락할 수 있고 이벤트에 사용하는 경주정을일회한정으로 받을 수 있으니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1일 퀘스트로 광복을 기념하기 위하여와 빛이 돌아온 날이 있으며 만세루루 옆에 있는 제작대를 통해 아이템을 제작해서 NPC에게 주면 끝나는 구조예요. 아이템을 제작하기 위한 재료로는 옷감 3개와 목자 1개를 필요로 하며 새시대의 깃발은 옆에 있는 만세루루에게 주면 돼요. 그리고 번영의 깃발은 등짐으로 제작되며 고요한 바다의 중앙에 위치한 자유도에 있는 NPC에게 가져다줘야 해요. 등짐을 만들었으면 바다로 이동해서 아까 받은 경주정을 소환해주세요. 이벤트 기간 동안 매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경주정을 버리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경주정이 파괴되면 고뇌 모래 한 개를 사용해서 고칠 수 있어요. 고뇌 모래는 자파 상인에게 개당 1골드에 구매가 가능해요. 경주정의 스킬은 물수제비 주행. 급선에 회전력 상승이 있으며 물수제비주에는 바다라고 명시된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스킬을 사용하면 경주정이 앞으로 도약하며 3회까지 연속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급선에는 일정시간 동안 선의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버프를 걸어주며 회전력 상승은 친환경 연료 한개를 소비해서 이동속도가 잠시 증가하는 스킬이에요. 경주정의 이속이 빠른 편이지만 자유도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등지는 자유도에 있는 NPC에게 가져다 주어도 되지만 5시와 7시 그리고 12시에 위치한 작은 섬에 있는 NPC에게 가도 돼요. 만약 자유도로 갈 경우 적대 세력에게 고장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주세요. 두개의 퀘스트를 모두 완료하면 보상으로 태극 바람개비 6개, 명예점수 815점, 노력의 결실을 얻을 수 있으며, 노력의 결실은 노동력 100을 사용하여 10골드에서 100골드까지 나오는 상자예요. 대부분이 10골드가 나오겠지만 효율은 계승자의 주머니를 열었을 경우와 똑같으니 괜찮은 보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업적을 달성하면 칭호와 인장을 받을 수 있어요. 칭호는 수집효과 단계가 있으며, 단계가 상승하면 유용한 버프가 생기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태극바람개비는 만세루로 옆에 있는 제작대를 통해서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어요. 나날틀이형은 외변을 위한 아이템이며 태극기는 모션을 추가해주는 장난감인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초승돌 강화석, 고대장비 각성 주문서 등이 있네요. 제일 탐나는 것은 태극바람개비 15개로 교환할 수 있는 명예점수 8,150점인 것 같아요. 영상을 유용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부탁드려요. 그리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너무 고마워요.